2000년대 초반 성인이 되고 나서 취업을 한후난 어린 시절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원망해 본 적이 있다.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선생님, 친척 어른들, 선배들 모두를 말이다. 그분들은 물론 내가 잘되라고 해준 말이었지만 그들의 조언은 늘 간결하고 추상적이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너 공부 안 하면 인생 실패한다. 너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힘들게 살게 된다. 이런 말들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말을 왜 본인들은 실천 안 했나? 나도 마찬가지였다. 도시락을 들고 다니던 패기넘친 고등학생의 시절에 나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며 취직해서 빨리 돈 모아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호기로운 생각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나에게는 자신감과 배짱으로 똘똘 뭉쳐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은 방탕하고도 재미있게 추억을 쌓고 지냈다. 그 이후 나는 공고를 졸업하고 세상에 던져진 이후 첫 직장으로 중견기업의 엔지니어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다. 물론 가진 지식과 기술 하나 없이 엔지니어로 들어가게 되었었다. 나는 선배들에게 항상 습관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다른 사람과 다름을 언젠가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말이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태우는데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 너 지금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공장에서 수준낮은 사람들하고 여름에는 땀 존나 흘리고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노예 취급당하고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살거안 보이냐? 날만 부자가 될 거야 하지 말고 노력까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월급 120만원 받고 그 돈으로 기초적인 것들 해결하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걸왜 모르는 건데? 맨날 네가 노래 부르던 갖고 싶은 차에 먹고 싶은 음식들은 누가 공짜로 주는줄 아냐.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면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할 비용조차 호덕이게 될 건데 형도 너처럼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땐 당연히 그런 생각했지. 근데 나는 노력이라는걸 했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진급을 하게 됐는데 넌 지금 노력조차도안 하고 있고 그럼 진급 시험에서도 당연히 떨어질 텐데. 또 추상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쩌라고 싶었다. 내가 성공한다는데 왜 본인의 삶을 나한테 빗대어 말하는 건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귀 맞고 듣지 않았었고 흘려듣기를 반복하였다. 그 당시 선배들은 하나같이 안될 거라고만 했다. 나의 노력이 거짓이라며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당연히 달가울 수가 없었다. 갑작스럽게 세상에 던져진 나로서는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사회가 너무나도 다른 어른들의 세계가 받아들이기 몹시 힘들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후 나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겹도록 단순 반복적인 삶을 살며 남몰래 사업 준비를 해왔다. 나는 여기 있는 니들과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나는 당신들처럼 나이 먹고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지 않을 것이야. 내가 외제차 타고 내 가게에서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여줄게. 4년 동안 일하면서 가슴 속으로 되뇌이며 말이다. 그리고 난한 푼도 쓰지 않은 돈으로 아웃도어 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첫 번째 단추로 아웃도어 패션 시장의 성장기가 두드러졌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나는 아주 성공적인 부를 이루었다. 너나 할것 없이 등산을 즐기고 대중화되면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부모님에게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밑천에 있어서 부담은 없었고 더욱이 돈에 쫓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진행했던 것 같았다. 그렇게 다짐대로 30대 또래들보다는 빠른 시기에 자리잡고 성공하여 벤츠 AMG 차량과 전세집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나는 시세차익을 노리며 아웃도어 사업에서 페스킬라벤스, 엔젤리너스 카페, 소호사무실, 식당까지 여러가지에 걸쳐 돈을 불려왔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으며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말한 게 이런 것이었다. 당시 트렌드에 맞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더 빠르게 성공 궤도로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40대 초반이 되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고 이제는 더 편안해지고 싶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빠르게 담궜다 뺀다 해도 대표로서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다.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다. 즉, 차 가족 모든 것을 가진 나에게는 당장 쓸수 있는 현금까지도 5억이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늘 관심있던 주식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큰 돈을 빨리 벌수 있을까? 역시 이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더 편안하게 간간히 관리하는 정도로만 운영해도 이 정도의 자금이면 꿀을 빨겠다라는 허황된 발상에서부터 말이다. 나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다. 나는 주식에 입문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주식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 또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지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다 주식 하지 마라 주식하면 반드시 망한다 주식하면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발버둥을 쳐도 결국 잃는다 어디선가 들어왔었던 것 같은 조언 들이지 않는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 나에게 주변 어른들이 해주시던 간결하고 추상적인 충고들과 상당히 유사했다. 그럼 나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10대, 20대의 나는 그런 추상적인 조언들을 무시한 덕분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조언들의 40대 초반에는 너무 우스웠던 것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으니 보람차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 말들이 나를 더욱 자극시켰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누구도 무심 못할 정도로 성공한 이후로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았기에 항상 자신감이 가득했고 거만해졌다. 나 자신을 그렇게 믿었기에 너무 쉽게 주식을 시작했다. 지금은 주식을 시작한 지딱 1년이 되었다. 손실을 볼 때마다 수업료라 생각하며 먼 훗날 나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수업료로 4억 2천만 원을 쓰게 되었고 1년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 집이며 차는 건들지 않았다. 대출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녹아내렸다.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이 제로가 된다는 느낌에 사람이 초조해지고 예민해졌다. 나는 사회에 나갈 능력도 없다. 내가 할줄 아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1년 동안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와이프와 싸움도 잦아졌다.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차는 이제 팔려고 한다. 지금은 남은 8천만원도 마이너스 64%이기 때문에 넉놓고 보고만 있다. 나의 심정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다. 이미 내 스스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내가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이다. 해외감에 젖어 늘 암울한 상태로 지내던 와중에 이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분명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추상적인 조언을 들으며 무시 어떤 던 내가 이렇게 사연을 전달하는 것은 경험자로서 추상적이지 않고 겪었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이를 듣는 이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이다. 나도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주식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누군가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경고를 해줬다면, 더 받아들이기 쉽게 조언을 해주었다면, 지난 1년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주식을 쉽게 보고 시작하지 말자.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